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스타네트워크도 채굴을 한 지가 어, 작년 9월부터 채굴해서 지금 1년이 넘었죠 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지쳐 있는 게 스타네트워크를 명목 잔액을 실현 잔액으로 바꾸기 위한 리브라 코인이 도입이 되었지만 어, 아직까지도 한 개도 못 드신 분들도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KYC를 인증을 못 받으신 분들도 꽤나 어, 많은 거죠. 자, 세 시간 전에 올라온 글을 보면, 스타 네트워크가 이제 440만 명의 유저를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스타 네트워크는 어, 상당히 빠른 기간에 10만 명씩 증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어, 이 다음 공지에 보면, 조만간에, 어, 그, 어, 대대적인 KYC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 이제 어, 방안을 공지를 하겠다. 어, 좀만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올해 중반기 때 어, 5월 달이었나요? 그 스타 네트워크가 이제 그 대대적인 KYC를 누구나가 어, 거래소 상장하기 전에 어, 누구나가 KYC 통과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KYC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한것 대비 오늘이 벌써 11월 29일이니까 벌써 일단은 뭐한달 정도가 지연이 된 셈이긴 합니다. 어, 자 지금 이제 k 와시 일반적인 이제 어, 메스 k 와시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어,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그 로드맵 대로에 있는 2022년 12월 달에 거래소 상장은 사실상 좀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440만명이 되는 어, 사람들이 KRC를 통과를 하기 어, 그런 진행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만약에 음, 이게 440만명의 KRC가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라 했을 때자 그러면 누구나가 명목 잔액을 가지고 실현 잔액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스타 네트워크의 현재 장외 거래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 중국의, 이제 중국의 가격이나 대한민국의 가격은 어, 대체로 유사합니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최근에 어, 올라온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제가 작년 1월부터 해서 2월 말까지 어, 그 2개월간에 스타 네트워크의 장애 거래 가격에 대한 어, 영상을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글을 보면 어,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어, 명목자 실현 잔액이 8만 5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얘가 레퍼럴은 10명 중에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산 거겠죠 이것을 구매를 한 것이겠죠, 얘가. 이 친구가 이 인원으로는 이것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장외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8만 5천 개가, 어, 이렇게 파는데, 이거를 1만 위안에 팔겠다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8만 0 0 위안이면, 아, 8만, 어, 만 위안이면, 어, 대한민국 돈으로 하나 기준으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거를 8만 5천 개를 나누게 되면 약, 어, 개당 21원 정도의 형성이 되는 셈이죠. 자, 대한민국도 제, 그, 한국에 있는 그장외 거래 가격도 중국의 영향력 좀 먹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유사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메스 에어드랍이, 아, 그, 케와시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가 실현 잔액으로 바꿔서 거래소에 상장하기 이전에, 어, 뚜렷할 스타 네트워크에서 그 어떤 구체적인 거래소 상장 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지가 어, 있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금화를 하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스타 네트워크에 대한 가격도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스타 네트워크 코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스타 네트워크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인원에 대한 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어, 상장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이제 밝힐 때가 언급을 할 때가 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 언급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음. 자 어찌됐건 어, 지금까지 리브라 코인을 획득하지 못해서 케 r 시를할수 없었던 분 명목 잔액을 실현잔액못 바꾸신 분들은 어, 조만간 공지가 있을 것 같으니 이것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